안녕. 서윤 안녕. 선이 안녕. 안녕. 안녕. 서윤이 안녕. 정신분님 댁은 아직 소리가... 안녕하세요. 안녕요 우리 선생님들 또 같이 마음으로 도와주 우리 엄마, 아빠. 다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신기하게 이렇게도 만나서 라고 하게 되니까 와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아멘. 어린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영등포교의 보좌사제 정승구 남드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년 한나는 결심을 했습니다. 살아가기를.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. 많이 늘어났어요. 우진이 들어왔네. 우진이 안녕. 우진이 네, 안 다음에 하준이도 들어왔어요. 하준이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친구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. 어, 여러분들 중에 어. 있는 엽서예요. 어, 음. 이렇게 엽서가 이 음. 밴드 안에 좀 전에 우리 신부님 말씀해주시는 동영상 자료도 있고 사무엘이란 귀한 아이를 얻었잖아요 <웃음> 선생님도 <웃음> 하느님의 축복으로 그 <우리> 아이를 얻었는데 <웃음> 어, 첫 번째는 우리 연우를 만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, 적었던 어, 이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공유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, 오늘, 일탄숙제는이거예요 같이, 우리, 보리 우리, 우리, 우해 주세요. 자,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, 시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 기다려 주시는 분하요아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다음 일정은요. 네, 댓글을 어그을왕격있잖요 치킨을 서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어. 치킨. 그 치킨을 시수있아겠어요 치킨. <웃음> 네. 알아 음. 들은 사람 손한번 흔들어 볼까? 삼겹살 받고 싶은 사람 손 오! 삼겹살이 최고네 아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 율동하는 거 봤는데요 율동 잘하는 친구 두 명을 뽑았어요 현우! 현우 <S> 잘했어요 현우 삼겹살 <상추세> 두명 혹시 여름 경겹살에대해서 궁금하신거 있으신가요? 밴드에 올려주세요. 궁금한 거. 있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재신나게 즐겁게 이 타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<웃음> <많이> 수고하셨어요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이